전 남자들이 ᄉ ᄇ ᄇ ᄇ 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초특급 미남 게스트 세 분을 섭외했습니다 여러분, 주세요! 뭐야, 이거? 어, 맞아. 이날 봤었지. 아니, 진짜 예쁘더라 <웃음> <웃음> 진짜 귀엽다. 사랑스러워. <웃음> 뭐 보세요? 진짜 있어 보이는데? 분위기 있잖아. 음, 이게 뭐지? 내가, 내가 제가 준호 오빠 집에서 그때 예쁘게 찍어줬거든요, 사진. 그렇지. 근데 이게 약간 섹시 느낌으로 나갔거든? 약간 인스타 감성 느낌? 있어 보이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있어 보이는 남자 있어 보이는 남자? 머니 말고? 네, 머니도 포함될 수도 있죠. 저는 조금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관리를 하면 은 내가 그 사람을 보고도 배울 수 있고 맞아요. 게을지 않아 보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자기 관리를 해야 음. 일단 사람이 달라 보이니까 음. 그래서 오늘은 있어보이는 남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음. 그중에 오늘은 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미쳐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요 이런. 남자들의 향, 남자들의 향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남자들이 향수를 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막 자기 살 냄새가 응. 자랑스러워서 향수를 아, 안 맞아. 뿌리시는 분들도 맞아. 있는데 맞아. 아직 그런 매력도 있지만 저는 자신의 분위기에 맞는 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향수를 뿌리는 것에 대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막 이렇다고 해서 향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 그딱 아는 향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유명해서 그런 향 소스를 뿌리는 사람보다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데 은은하게 음. 자기에 어울리는 향을 뿌리는 사람이 좀 있어 보이는 남자 같아요 그럼 남자들의 향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어디로요? 어디로 어디로 가봐요? 저세상 오케이 저세상으로 오케이, 갑저세상 저세상. 저세상. 딱이다 갑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있어 보이는 남자의 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특급 미남 게스트 세 분을 사용했습니다 <웃음> 첫 번째 미남 게스트가 이제 뒤에 와 계신데 이 어, 어떠신 분인 것 같아요? 어... <웃음> 끌리는 바지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시크한 검정 슬랙스인데, 헤 색깔 컨버스를 시켜줬는데, 패션을 좀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음. 있어 보이는 남자의 기분이죠 신발만 봤는데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는 중입니다. 좋은 향이 날것 같네요. 와봐야 알것 같은데, 지금 딱 신발만 봤을 때는 좋은 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일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로 모셔볼까요? 궁금한데요? 이가 주세요! <웃음> 아니, 양자수씨! 아, 저양자 아니. 양정팔이라아 정팔 씨 네, 네. 굉장히 어? 힙하시네요. 식씨 어, 아, 완전 노련해요. 약간 오늘 밤에 음, 음. 데이트 하러 갈 느낌인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냄새도 지금 신선치. 어 진짜 맞아요. 어딱보자마자 지금 향이 확 나는데? 여기 어. 어. 지금 시간대가 좀 저녁 시간이에요. 네. 차가운 도시 남자의 네. 밤에 하는 데이트 느낌으로다가 어, 그래서 올 블랙을 꾸며놓고 내자 음. 소초잘안니면 내자. 아니 제가 원래 우디한 향에 미쳐 살잖아요 평소에 네. 근데 이향 자체가. 상쾌해서 부담스럽지는 않으면서 또딱 처음에 등장했을 때랑 다르게 달콤한 냄새도 나잖아 우디를 처음에 좀 어려워 하셨던 분들한테 딱 좋은 그 입문용 향수 같아 그리고 지금 시크한 향이 나는데 그냥 시크가 아니라 좀 절제된 시크가 있는 사 같아요. 음... 너무 시크만 해도 안 돼요. 절제된 시크가 있어야 사람이 딱 매력이 있어 보인다고요. 음... 이 향수 한 바시죠. 양성안녕였습니다 가 떠나고 두 번째 남성 분이네요. 있 배님에다가 빈티지한 느낌의 운동화. 음. 딱 봐도 귀여운 느낌이 좀 음. 뿜뿜할 것 같은. 맞아요. 초 특급 미남 게스트 두 번째 송풍님 오셨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영웅 주세요. 자, 송풍 가실 분.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영웅이 원래 귀여웠지만 남자친구랑 송풍 간다고 했을 때, 나가 중과 이렇게 귀엽게 입고 이런 한가지 뿌리. 아이 사람 자체의 상쾌한 귀여움이 1열 배는 것 같아. 길을 가다가 염두이가 이 향을 뿌리고 돌아다니면 꼭 무슨 냄새지 한번 돌아볼 것 같아. 아 근데 저도 뿌리고 오는데 그래.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진짜 약간 그런 여름 시원한 느낌 음. 그런 것들 좋고 약간 경쾌한 느낌. 아뭐 기분 좋아지는 말 그래. 약간 가방 괜히 잡고. 괜히 기분 좋아지고. 예 네, 그런 게 그래. 있습니다. 뭐, 그럼 뭐 가방 소품가시나요아 죄송해요. 아 그건 어 아니에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초특급 미남 게스트 좀 퇴장해주세요. 귀요미 잘가, 귀요미 잘가, 아가 잘가. 갑니다! 아가 이렇게 지금 초 귀요미 초특급 남자 게스트 두 번째 손님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남 게스트는 검정색 구두를 신네요 약간 댄디 댄시 댄디한 느낌이 나요. 맞아. 어, 첫 번째 손님은 약간 질질 끌리는 어, 바지 바지를 벗었는데 이거 다시 네잘 입었어요. <웃음> 첫 번째 손님은 지질... 어 너무 나왔죠. 질질 <웃음> 끌리는 바지를 입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세 번째 손님은 깔끔하게 발목이 보이는 음. 구두에다가 댄디한 느낌 생각니 희연된 그런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토트급 미나베스세 번째, 번째! 여 오오. 오오. 안녕하세요. 저랑 데이트하실래요? 와 <웃음> 어, 근데 진짜 지금 나오자마자 기분 좋은 냄새 나나요. 음 이게 다른 향이랑 다르게 정말 깔끔한, 은도둑이 없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어. 저도 이 셔츠에 다가이 음? 향을 뿌리니까 좀 색다르고 이 셔츠가 제가 각권에 입은 셔츠처럼 느낌 굉장히 음. 포근해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 음. 약간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이 음. 포근한 향까지 나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요 인위적인 음.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 셔츠랑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부르고 제가 싶은데요? 남녀 공용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준호 씨의 향뿐만 아니라 네. 앞에 오셨던 음. 소프트는 미담 게스트의 향 또한 호불호가 안 갈리는 향이지만 뻔하지 않은 향이라서 맞아 이게 흔한 향이 아니고 딱 그냥 가볍게 뿌리기 좋은 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상을 달라고요. 응. 데이트 가시면 성공하실 것 같아. 성공률 한 130% 정도. 가실래요? 응. 여기는 일단 안는사람 저희는, 저희는 이제 저희 유중이어서 네, 네. 그다저 다른 쪽에 어큐를 바꾸세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아유 저 먼저 가봐야 될거 같아. 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어, 데이트 오. 되세요. 네. 네. 네. 지금 마무리까지 메하가 그니까, 더 좋은 거.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남성분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냄새가 이렇게 사람의 이미지에 중요한 오. 걸 느끼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네. 완전 다르고 이게 착장에 따라서도 다른 향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만나고 음. 싶을 정도로 어. 달라 보여고요. 저희가 네. 세 가지 향을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 다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이거 세개다 갖고 싶은데요? 그럼 저희는 이제 있어 보이는 남자들을 만나러 좀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향을 맡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만 있어 보이는 남자들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궁금해하실 <웃음> 아, 너무 아, 저희가 이번에 <웃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가 이번에 궁금해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곧 있으면 성년의 날인데 선물 뭐하지? 어, 향수 어떤 거 선물해주지? 하시는 분들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준호 기자. 네, 합리적인 가격에 흔하지 않은 나만의 향수, 그리고 처음 향수를 구매해보시는 분들, 혹은 향수를 선물하고 픈 분들, 집중! <웃음> 실제로 그냥 검색하시면 해당 가격과 혜택 구성을 만나볼 수 없고요. 오직. 프레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는 점꼭 까먹어 주세요. 아 기억해 주세요. 네, 링크를 통해서만 특별 할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구매 전에 세 가지 향이 뿌려져 있는 시향지도 또 같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거 시향해 보시고 원하시는 향세 가지 향 중에서 꼭 골라 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무료로 반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받는 기분이 들게끔 쇼핑백에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될 예정이고요 가격할인 무료 반품! 그리고 쇼핑백 증정이 이 모든 혜택이 지금 이곳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네 여기까지 리포터 유준호 그리고 관객 지나가는 사람 김영동 앵커 양정원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빵! 빵 인사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많이 하네 그냥 많이 하어아니다 너무 잘어 아, 오늘 끝나, 오늘 끝나,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웃음> 거예요?